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송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내일은 선생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스승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스승은 제2의 부모님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스승님께 안부 인사와 함께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14회 로또 총 판매액 1,024억 원, 1등 당첨금 241억 원으로 10분이 당첨돼 1인당 24억 3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9 0 8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을 돕는 현장 찾아갑니다. 오늘 황금마이크가 찾은 곳은 서울 종로구의 한 캠퍼스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학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2학번 김명선입니다. 명선 학생의 꿈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선생님. 어, 문선아. 뭐 편한 거 있어? 저 이번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자료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음. 그 자료 점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선 학생은 일반 학습 자료를 시각 장애인용 점자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각 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학습 및 전문 분야 도서들이 점자 도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긴급하게 제출해야 되는 과제, 학습 부교재들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제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작된 학습 자료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명선 학생도 목표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제작해주신 덕분에 전공 수업 그리고 필수 교양 수업 모든 과목을 전혀 빠지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 10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하신 박영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습지도뿐 아니라 인생의 멘토로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다고요. 아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때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설계해서. 도서를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모범을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아, 큰아들이 뇌병변 중복장애를 앓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장애인생활시설 소망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20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학생들 잘 이끌어주시길 <웃음> 바랍니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015회 로또 추첨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 봅니다. 몇 번입니까? 37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1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14번. 자,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23번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번호입니다. 33번 아, 여섯 번째 숫자마저 알아보겠습니다. 해군의 여섯 번째 숫자는 40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추첨합니다 44번 제1015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7번, 31번, 14번, 23번, 33번, 40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44번입니다. 지금까지 180대 황금손 박영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